깊이 파고 묻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 여보 이 용감, 참는 석달 구두라면 배방이가 와서 말한대니한번하여보았으면 이때에 구탄다는 광고를 처처에 붙여놓니 각처 무당이 만수산에 구름 모이듯 하는데, 이때에 폐양 어떤 재산가의 아들로 화루이에 치목하여 논마지기 반마지기뒤지찬장까지다 팔아 대고 훅 불면 날아갈 붕어 사탕이 되야 낀 떨어진 주행방 모양으로 이리군굴 저리군굴 하다가, 대방에 구타는 데를 갔던 모양이에 어떤 주막노친에게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구청을 찾아가서 비위를 한번 붙여보는데 입에 도풍을 한입 물고 뛰어 들어가며 이어라 내가 어드는 소돈 맞고 말았더니 앞다리 선가게 뒷다리 후가게 출풍로 야락에 노더니 소돈이 아닌가 보냐. 이어라 지나가는 박사 구탄거리 안식이면 즉사박사 이행명사 혼을 자 감태기 쓰고 회대띠 쌀이라. 이때에 무당이 하도 험상하게 구우니까 박사 만신님 바른대로 가르쳐주세요 비는 것들 보니까 좌우간 입격근된 모양이다 하고 어니이야 하고 싶은 말다할지이니 고깔장삼을 가져오나라 이때 박사가 생각하기를 단탄의배마이가언드디 하여볼짝 등으로 왔구나 왔구나 가다이 내가 와구나 우리 어머니는 어제갔어 <웃음> 이때에 친구 놓친한경도 부인이 왔구나 왔구나 하는 바람에 대신 빌겠다 왔땡 왔땡 하니 무수게 왔땡 왔땡 말을 다해줍시 원체 내숭한 박사로 한경돈 말실를 듣고 눈치를 살펴보니 바바에게 어머니 뿔밖에 될 것이 없다 하고 반판에 들이대는데 우리 어머니 모어디 가고 행정두찌 어머니만 나왔어 행정두찌 어머니 그저간 태우랑만나오시오 가네 체절이부양합니까 우리 어머니 은어디 가고 배배연줄를왜 모릅니까 음. 이때 한경 덕진 노친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며 무수행왔땡왔땡 하니 나가보지 않게 하며 끌고 나오니 이거지 분명 대방의 오만인 줄을 알고 슬픈 목소리로 불처녀신 빼빼 왔구나 어마니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다머 어머 평양사는 박사 무다의 불빌어 하고 싶은 말 날이 하고 왔다. 음, 음, 음.